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 논제 3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해상화물 운송장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상화물 운송장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 선화증권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은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운원증권성, 지시증권성, 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 지시증권성, 상환증권성 면책증권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 반면 해상화물운송장은 유통성이 없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보시면 은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면책증권성은 인정이 되는데 문헌증권성, 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명증권이라는 시 점에서도 선화증권의 지시증권성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상환증권성, 지시증권성, 문헌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 해상 화물 운송장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비유통 운송 증권인 CAVB 또는 Straight b 을 해상 화물 운송장이라는 전자화의 입법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비유통 증권인 해상 화물 운송장에 대하여 이러한 성질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에 대한 정의, 법적 성질, 성립 요건 효력 어, 등의 본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상법의 입법방식은 해상화물운송장은 시웨이빌이라는 가정과 학설을 전제로 해서 입법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인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에 기초한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이라는 원인관계의 종부가 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증권이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에 그 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되고 원인 없이 발행되는 증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해상화물 운송장은 운송물의 수령이나 선적에 대한 수령증 또는 증거증권으로 발행하는 해상화물 운송장이 있어서도 이러한 성질은 동일하게 인정이 되는데 운송물의 수령이나 선적 없이 해상화물 운송장이 발행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식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경우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정기재사항을 증권면에 기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해상화물운송장은 상법 제863조 제2항에서 동법 제85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요식증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발효 중인 국제협약 등에서 이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지만 운송계약의 기본적인 요소인 계약 당사자, 운송물, 운송구간, 운임,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운송계약의 정보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다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명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법에서는 선하증권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특히 배서금지의 문구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수화인으로기명돼 기재된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하는 증권인데요. 상법 제853조 제1항 제5호는 수화인의 명칭을 선아증권의 법정 기재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화증권의 양식도 앞면에 수화인 칸을 두고 있어서 백지식으로 발행하지 않는 한 보통은 수화인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영국의 1992년 코고사에서는 제1조 2항에 이 법에서 선아증권에 대한 언급 내용들은 A. 관로 A. 증권 소지인으로서 배서에 의하거나 배서에 의하지 않고 인도로서 양도할 수 없는 증권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관로비, 배설을 조건으로 선적선화증권에 대한 수령선화증권의 응급 내용들은 포함된다고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 제1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내용은 선화증권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증권에 대한 것이다. 즉, 관로의 해상화물운송계약을 포함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한 수령증과 같은 증권, 그리고 관로비, 운송인이 그 계약과 일치해서 화물을 인도해야 할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의 배소양도 또는 증권 자체의 점유이전에 의한 권리양도가 가능한 증권에 한하여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을 있습니다. 운송계약의 증거증권, 운송물 수령의 증거증권이 되면서 동시에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권을 해상화물운송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유통성이라는 본질에 근거하여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과는 입법방식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 미국 연방선화증권법에서는 제3조에서 관로 A 유통증권일 다음의 선화증권은 유통증권이다. 로 A 수화인의 지시로 화물이 인도될 것이라고 기재된 선화증권, 걸로 비 어, 선화증권의 면에 송화인과의 사이에 선화증권이 유통될 수 없다는 합의를 기재하지 않은 선화증권, 걸로 2번, 유통 선화증권에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을 사람이 기명되어 있더라도 걸로비 유통성은 제한되지 않고, 걸로 비 화물의 매수인에게 증권에 기명된자가 그 화물에 가지는 권리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어, 또 어, 비, 비유통증권은 1.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는 비유통증권이다 비유통증권은 배설을 하더라도 어, 유통증권이 되지 아니하면그 양수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추가하여 부여하지 않는다 비유통증권을 발행하는 커먼 캐리어는 그 선화증권의 비유통 또는 유통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항은 비공식적인 비망록 또는 양의각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화증권을 유통선화증권과 비유통선화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유통이라는 문구가 선화증권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선화증권의 수화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기명 여부에 불구하고 유통선화증권으로 본다는 점인데 운송물이 특정 수화인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것을 선화증권에 명시하면 이는 유통증권이 되지 않으며 배수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혈액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을 가진 법이 영국법과 미국법인데요. 유통증권이냐, 비유통증권이냐 는 것을 본질로 증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영국법은 비유통증권을 해상화물로 정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외관상으로는 상법 제82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130조의 규정은 수화인을 기명한 선화증권이라도배서양구가 가능하고 비유통이라는 문구가 증권에 명시되면 유통할 수 없다고 하여 미국 국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문백상 미국 연방선화증권법은 증권의 특정 수화인을 기재하고 비유통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 하여비유통선화증권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법 제130조가 규정한 김영식으로 발행하면서 비유통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와 동일한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선화증권과 해상화물장을 수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수화인은 사라증권의 법정기재 사항에 속하고 동상어리 사라증권 양식에 수화인 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 사라증권 법제 3조 규정, 상법 제1 3 0조 규정을 볼때 단순히 수화인 칸에 수화인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법적 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김영식 사라증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비유통 사라증권에 하나여김영식 사라증권으로 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영국의 1992년 호구사 제2조의 해상 화물 운송장은 소위 김영식 선화증권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화증권에 수화인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광의의 김영식 선화증권이라고 한다면 비유통이란 조건이 충족된 선화증권을 협의의 김영식 선화증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면 협의의 김영식 선화증권에 특별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상화물 운송장은 협의의 김영식 선화증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법의 특징은 비유통 선화증권은 당연히 김영식 선화증권이 되기 때문에 어, 그는 증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유통 선화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선화 상환증권성이 없는 증권이기 때문에 지정된 수화인이라도 증거증권이 있으면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하에도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 국제무역서식국내위원회에서는 비유통선화증권은 해상화물운송장이 운송 화물 상당하는 것으로 보고 선화증권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상화물운송장이 아니라 비유통김영식 선화증권은 채용과 보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같은 얘기라고 볼수 있어요. 운송증권이 김영식으로 또는 양도할 수 없는 식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에 매수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되는 조건으로서 물건매매 대금이 성급되어 있거나 상계 결제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 또는 위탁 판매 계약이 기한 경우 운송인에 의한 대금 적립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이고려되고 있습니다. 수입 국적의 정책에 의해서 지시식 운송 증권의 사용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운송 증권이 기명식으로 발행됩니다. 다음은 면책 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면책 증권이라는 것은 그 채무자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악의 또는 중장 과실이 없는 한채무를 면하는 효력을 가진 증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증권 없이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입증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사라증권의 경우, 사라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사라증권을 제시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증거하면 운송물, 증권과 교환하여 증권에 표시된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운송물의 인도 청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 여부를 조사할 권리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당연히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니다 뭐 자격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있고요 한편 해상화물운송장은 상법제 864조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화인의 기재에 대하여 문헌증권에 가까운 조력를 인정함으로써 해상화물운송장의 면책증권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해상화물운송장 통일유직제 7조 2항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헌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아증권의 증권의 내용은 오로지 그 증권에 기재된 문헌에 따라 정한다는 문헌증권성이 인정됩니다. 선아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이나 선아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을 인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요. 증권의 기재 내용만을 믿고 그것을 취득한 선의의 소진을 보호하여 선아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해상화물 운송자는 그 자체가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권원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화인은 원칙적으로 해상화물 운송장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유통성 보호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운송인과 수화인 간의 권리와 의무는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운송 계약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운송에서는 운송과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해상화물 운송장의 기재가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운송계약이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해상화물 운송장 통일규칙 제5조 어, 2항 B의 규정은 선의의 수화인에 대하여는 문능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해상화물 운송장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고 선의운송인에게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관련 법령을 보면요. 해상 화물 운송장 통일규칙조의 5조 운송물의 명세는 1. 어, 송화인은 자기가 제시 제공한 운송물 명세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그 부정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 운송인의 유보문구 없으면 운송물의 수량 또는 상태에 대한 해상화물 운송장 또는 유사한 증권상의 일체의 기재는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는 기재된 내용의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됩니다. 운송인과 수화인 사이에는 수화인이 항상 선의로 행동할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의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며 이에 대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인도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되고 이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다른 제3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배서 양도한 경우에는 이 증권을 취득한 자는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 마치 선화증권의 인도가 선화증권이 기재된 운송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얘기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권한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과 같은 물권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증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증권성입니다. 선화증권은 발행되어 있는 경우 이증권상에 표시되어 있는 운송물의 처분 즉 양도 또는 입질은 반드시 선화증권으로 하여야 합니다. 반면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권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증권과 같은 처분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환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증권의 경우 증권의 소지는 그 증권과 상환하여 맞교환한다는 뜻입니다. 그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반면 해상화물 운송장은 해상 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시웨이비의소지인이라 하더라도 그 증권의 문헌에 의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운송 계약에 의하여 수화인으로 지정된 자가 운송물 인도받게 됩니다. 즉 증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무조건 운송물을 인도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 누가 이 누구에게 운송물을 주라고 지정이 되는지 그 지정 수화인이라는 것을 어, 확인을 해야만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과는 운송물 인도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계약상 수화인으로 지정된 자임이 확인되면 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증권처럼 증권과 반드시 상환하여 인도할 필요는 없다고 습니다 운송물의 인도방법을 간소화하며 신속한 운송물 인도를 목적으로 한 회상화물 운송장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성질인데 여기에 따라서 상환증권성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였죠. 2005년 영국의 라파엘라에서 사건에서 영국의 향소법원과 대법원은 스트레이트 비엘은 양도성은 없지만 그런 증권이므로선나증권을 소지하게 되는 수화인을 보호하여야 하고 대금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상환증권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 1992년 고브사에서는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상으로는 배서양도나 운송증권이 점유이전을 통한 권리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운송증권은 선화증권이라 할수 없고 해상화물 운송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라파엘라 S 판결 이전의 모든 영국의 학설에서 스트레이트 비엘은 권은증권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연방선화증권법 제8103조 b 2에서도이 어, 김영식 선화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13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스트레이트 비엘은 비유통증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념상으로는 해상화물운송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라이스 사건에서 상환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라파엘라 S 사건의 주된 판결 취지는 김영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1971년 코고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김영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로볼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환증권성이 필요하다고 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 파일레스 사건이 어, 김영선 화증권즉그 비유통선 화증권에 대한 그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시증권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증권 소진은 그 증권을 제시하지 않아 증권상으로 기재된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해상화물운송장은 해상화물운송장의 소지인이라 하더라도 그 증권의 문헌에 의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의하여 수화인으로 지정된 자가 운송물을 인도받게 되기 때문에 증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은 사실은 뭐 하나로 뭉쳐서 봐야 되는데요. 제시하면은, 어, 확인하고 나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증권성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제시증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증권성인데 선화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자 또는 그 자가 지정한 자를 선화증권상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어, 상법에서는 선화증권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라도 배서금지문언이 명시되지 않는 한배서양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시증권은 증권상 지시문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증권에 기재된 자인 배서인이 비배생을 지정하고 섭외하는 방식으로도 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반면 해상화물 운송장은 이미 비유통이라고 기재되어 해상화물 운송장이 지된 자가 본인 아닌 다른 자를 해상화물 운송장의 권리자로 지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것은 유통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해상화물운송장과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을 비교해 보면 결국 선화증권의 그 법적 성질이 지시증권성, 요식증권성, 요인증권성, 문원증권성, 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 지시증권성, 상환증권성 이렇게 있다면 이 중에서 해상화물운송장이 선화증권의 유통성과 관련해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는 부분 이 문헌증권성, 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 전부 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않고 단지 이제 요인증권성, 운송계약 선적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요인증권성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요식증권성 있는데요. 요인증권성은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요식증권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설화증권의 그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인증권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화물 운송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화증권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운송계약의 체계를 입증하는 증거증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수령증권의 기능, 증권의 정당한 소지는 증권상에기재된 운송물을 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권한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상화물 운송장은 증거증권 기능과 수령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권한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여기에서 모든 성질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따라서 운송계약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이 운송계약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어, 선화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본질이 운송계약서는 아니고, 특별히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운송계약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어, 해상화물운송장과는 달리 보한증권인 선화증권조차도 운송 계약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1884년 시웰 대 버딕 사건과 1950년 아데니스 사건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제 판결 판례를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데니스 사건에서 1947년 11월 22일 아데니스 호가 스페인에서 영국까지 직항하며 12월 1일 이전에 영국에 도착할 수 있다는 운송인의 구두 약속을 믿고 감귤을 선정하였다.그러나 동선박은 벨기에 안토모포 들러서 12월 4일 런던에 도착하였다.그런데 선화증권 뒷면 약건에는 본선에+ 본선이 언제든지 자유의 주가량에 기항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마침 12월 1일부터 감귤에 대한 수입 관세가 오르고 또 다른 감귤 운송선의 도착으로 런던의 규급값이 폭락하였다.바주는. 선박 소유자 측의 구두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선박 소유자 측은 운송계약은 선화증권이며 선화증권 약관에 따라 온 본선의 중간기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선화증권은 그 자체가 계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화증권의 내용과 상반되는 구두계약이 선화증권의 성형전에 있었다는 구두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화주의 승소를 판시하였다. 본선의 직항은 하나의 워런티였으며 서명계약이란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 하는데 선화증권은 선박 소유자만이 서명함으로 계약이 아니라는 점도 부연되었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송계약 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이 운송계약서라고 설명하는 기원에서는 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선 운송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니다 이 전기선 운송에서는 대개 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 외에는 뭐 별도의 어떤 계약과 관련된 조치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두든 아니면 서민이든 계약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면 이것은 운송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선화증권 뒷면 약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송계약서라고 볼수 있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모든 경우를 포괄해서 볼 때, 어, 별도의 운송 계약서가, 농성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구두 계약이라든지, 별도의 계약이 있고, 어,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고 했을 때는, 선화증권은, 어, 일종의 운송계약의 증거증권, 운송계약이 있었다는 증거증권이 되고, 어, 운송계약의 내용이 좀 부족할 때 이것을 보충하는 어떤 그, 그러한 효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운송 계약서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증분으로만 인정한다 하는 것이 법적 성질인 것이죠. 그래서 어, 이 관점을 좀 다른 점에서 보면 은 최근의 영리 논문이나 판례에서는 비로블레이딩 컨트랙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정기선 운송에서 전혀 구두 또는 서면의 운송 계약이 없을 때 이것은 계약서다 이렇게 볼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데니스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약속도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있었고 어선하증권하고선하증권 뒷면 약관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면 구두계약이 앞선다. 이런 뜻에서 계약의 증거증권이고 이것은 계약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 성질을 얘기할 때는 모든 경우를 포괄해 봤을 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 우리가 계약서로 볼수 있는 케이스는 전기선 운송에서 다른 계약이 전혀 없을 때, 이거 외에는 입증할 수 있는,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하는, 뭐, 그런 계약서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성질과는 좀 다르게, 어, 이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운송계약의 증거증권 기능에 대해서는 해상 운송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을 당사자가 자유의 정하에 체결할 수 있는 낙성불교식 계약입니다. 부정기 운송에서는 표준 용송계약 서식을 이용한 용송계약이체결되고 계약 이행을 위한 운송물 수령에 대한 증거증권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됩니다. 전기선 운송에서는 별도의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부두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서 운송계약이 체결 됩니다.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데 전기선 운송에서 선화증권의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운송계약의 증거증권 기능이란 것은 권한증권인 선하증권보다도 해상화물 운송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운송을 의뢰한 자와 운송을 인수한 자 사이에 해상화물 운송장이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권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운송물 수령의 증거증권 기능입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설라증권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다면 그가 약정한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선적 또는 수령하여 운송인의 관리하에 두었음을 입증하는 수령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권한증권 기능과 관련해서는 해상화물운송장이 설화증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설화증권이보는 증권이라면 해상화물운송장은 이러한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운송물의 인수시 수하인이 해상화물운송장을 제시하거나 해상화물운송장을 유통하여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이전시킬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설화증권과 c b a 비의 기능을 비교해 보더라도 결국은, 운송물의 유통기능과 관련해서, 어, 유통기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그, 선화증권이 모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해상화물 운송장 그런 기능이 없죠. 다만, 이제, 그, 증거증권 기능은 해상화물 운송장이 다 가지고 있고, 수령증권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권한증권 기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인은 해상화물 운송장은 김용수화인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고 선화증권에서는 그냥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면 누구나 수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송물 인도에 있어서 선화증권은 결국은 권한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을 폐수하지 그, 않으면 다시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할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본을 상환해야 되고 해상화물 운송장은 반드시 원본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 이전에 있어서도 사하증권은 증권양도로 권리양도가 가능하지만 어, 해상화물운송장 증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권리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바랍니어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